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다간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밤새 전국적으로 링링 이라는 태풍 때문에 다들 뭐문 단돌이도 하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주무셨죠 이 태풍을 뚫고 초롱소장은 오늘 오전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업무에 복귀해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정말 왔다간 이 태풍처럼 부산지역엔 어제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에 마치 태풍처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확 몰렸었습니다. 오늘 그 경쟁률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 검색을 하시려면 먼저 이렇게 네이버 창에 아파트투유 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창이 이렇게 뜨죠?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아파트 투유 첫 화면입니다. 그 밑으로 내리면 청약경쟁률이라는 항목이 뜨죠. 자, 청약경쟁률을 클릭을 하시면 아파트 투유 안에서 조회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청약단지가 뜨는데 부산은 여기 떠가 있죠. 음,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부산 청약기간은 아직 뭐 2순위 3순위들이 있으니까 9월 10일까지 청약기간이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8일날 한다되어 있고요 신청현황도 있고 경쟁률도 나와있는데 경쟁률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59A타입 공급세대는 63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접수는 2030건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은 32.22 대1 32.22 대1 59A 타입입니다. 1순위 벌써 마감이 끝났네요. 그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A를 또 한번 봤더니 8,4A는 여기 보시면 166세대였습니다. 1순위에 청약통장 넣은 숫자가 7638개 평균 46.01대1입니다. 46대1. 와, 정말 대단합니다. 84B 타입은, 여기 보면, 경쟁률이 이거는 더 어마어마하겠네요. 어, 왜냐, 숫자가 13개밖에 없습니다. 84B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셨죠 그런데 전체는 1609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최고 123.77 대 1입니다 123.77 아이고 잘안 써지네요 1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부산조정지역 풀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84C타입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C 타입은 10세대입니다. 이것도 세대가 굉장히 작죠? 10세대고, 해당 통장이 들어간 거는 467개가 들어갔네요. 유런 46.7대1, 46.7대1.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123.77대1, 46.7대1, 46대1, 84는 전반적으로 다4 6몇대1이다 뭐 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 큰 평수인, 여기 보시면, 92.0496형, 92타입. 요거는 57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156개의 통장이 들어갔고요 평균 20.28대1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또 93, 93타입. 이건 36개의 공급 개수에, 어, 청약 통장은 530개가 청약을 했고요. 평균 14.72대1입니다. 92랑 93은 통장의 금액이 600 이상은 들어있어야 가능했죠. 통장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율은 조금 낮습니다. 통장 금액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공급 개수가 아무래도 8사가 많다 보니 제일 무난하게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107타입을 보시면 107A타입은 33세대 공급에 1171개 35.48 대1 그리고 107B타입 B타입은 8세대 공급이에요 8세대 공급에 129개의 통장이 들어가고 16.13 대 1의 경쟁률이 보였네요 평균 경쟁률이 전체 386개를 공급하는 거였죠. 1순위 일반으로 공급하는 게 요거는 일반 분양 물량 중에 특별 공급 물량을 빼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1순위 이렇게 청약 통장을 받았는데 388개 공급에 통장 개수 한번 보세요. 14730개가 들어갔습니다. 평균 38.16대 1 38.16대 1 1. 여기는 조정지역입니다. 비조정지역이 아니고 조정지역입니다. <웃음>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전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조정지역 그 청약율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했는데 그것도 뭐한 17대 몇 정도 그런 정도였던 었것 같거든요. 그거 두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남천이를 굉장히 사람들이 핫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경쟁률이 또 높게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공급 개수가 작다는 것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개수가 예를 들어 뭐, 한천 개를 공급하는데, 이게 경쟁률, 야, 통장을 이천 개였다. 그럼 2대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386개 공급하는데 통장 천개 들어갔다. 이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30대 뭐, 몇 시대죠, 그것도? 맞나요? 계산 잘못했나? <웃음> 그것처럼 분모가 작으면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또 높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느 구역에 넣으셨나요? 어느 타입에? 저는 무슨 이밖에못 넣었습니다. 여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38.16대1의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되셨다고 라 하면 계약금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중도금 자격이 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어, 예를 들어 다른 다른 부산 시내 그 어떤 곳에 전국 그 어떤 곳에라도 어,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이미 중도금이 실행되고 있으면 여기는 실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좀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약금 낼돈도 없고 중도금 낼돈도 없는데 에라 청약부터 해보자 못 팝니다.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가 3년간은 매도 금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으로 뭐 어찌 팔아야지 했다가 절단납니다. <웃음> 잘 조심하시고요. 어, 넣으신 타입 100%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벌써 주말이네요. 어, 이런 날은 맛있는 찌짐을 부쳐 먹어야 되는 날인가요? <웃음> 아이고 벌써 퇴근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